pretend to cry and Johnny would immediately rush to her side look about suspiciously for an offender and comfort her by gently touching her face 네 그녀가 네 그녀가 우는 척을 하면 네 좋아요. 그녀가 우는 척을 하고 그러면 존이는 그 즉시 그녀의 옆으로 달려와서 네 풀어 펜들 펜들 기분 나쁘게 한 것을 어, 뭐,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네. 것을 여기 이거 네이런 것을 의심스럽게 네. 본다 네. 찾아본다 그리고 네, 그 신사적인 터칭 그녀를 신사적인 터칭으로 만져줌으로써 그녀에게 위안해준다 심편지 네. 썬 네. t times, appear to help one another as well. c h i m p a n z i e s often l i h e l p n g other p e o p e to help other people. Jackie, a seven-year-old chim living at the a r n d e m Jew in the Netherlands, observed an older care caregiver named Krum. trying unsuccessfully to retrieve a tire that had been filled with water <coughs> <coughs>